자, 교재 17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괜찮으면 그쪽 뒤에 창문도 좀닫아주세요 조금 은저쪽 음. 자, 오늘 우리는 세도정치와 농민봉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자,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도 좀더잘 이해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1 7쪽 아래 보시면은 꽤나 넓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는 필기를 하고 어, 진행을 계속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 바로 직접 필기를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어, 교재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빈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옮겨 적으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세도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보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었거든요.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선에서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어,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바로 모델기법 또는 이양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업기술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나가면서 농사진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이전보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렇죠. 농사진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줄어들고 반대로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양은? 늘어나는 등의 여러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반농사에서는 견종법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장물인 상품 장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었고 그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었나요? 상품. 화폐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인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선은 자극자족적인 농업사회였는데 점차 점차 상업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 곳곳에서는 장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일장의 형태로 상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경지역에서는 개시, 후시의 형태로 공무역과 사무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개인적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이른바 사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점차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썼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물론 농업 생산력의 발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했었습니다만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루어진 수출체제의 개편, 다시 말해서 세금 제도의 변화도 이, 농업, 어, 이 상품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뭐 있나요?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던 세금 제도의 개혁 무엇이었나요? 대동법. 그렇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그전까지 농민들은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해서 내다가 이제는 쌀이나 면이나 돈으로 대신 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에다가 바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의 등장에 대해서도 무엇이었나요? 고민. 그렇죠. 고민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한번 시장에 떠나서 사들리는 물건의 양이 어땠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나타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타났고 물건을 무엇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다만, 초창기에는 수공업자들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인으로부터 빌려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공업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선대제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선대제수공업의 형태로 처음에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들을 또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나라에서는 세금만 잘 내면 은금광은광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민영광업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민영광업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라의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몰래 숨어서 잠수 타서 채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었나요? 잠채라고 불렀었죠. 그죠? 자 한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 개발의 이익을 상인에게 돌려주는 전문 경영이 등장하기도 해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덩치가 컸어요.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덕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모습들. 민영광업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가 이후에 조선의 사회적인 변화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로 일어나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법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줄어들고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농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에는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부를 축적한 농민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일부 농민들 가운데에는 부농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부농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전만큼 농사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땅 주인들이 내가 직접 농사지을 테니까 너네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농민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농민들 가운데에 몰락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임노동자라고 부르죠. 그죠 몰락한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조선 후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어떤 광산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는 광산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한편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옛날에는 양발이면 잘 살고 쌍놈이면 못 사는 사회였는데 이제 이런 어떤 농업 생산적인 향상에 의해서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부농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상인들 가운데에서도 장사를 잘해서 큰 부를 쌓은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거상이라고 불렀었어요. 방사를 통해서 큰 부를 쌓은 거상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놈이었던 분농이나 거상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록 신분은 낮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욕구를 돼요? 어떤 욕구를 갖게 돼? 어떤 욕구를 갖게 되나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라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인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양반의 신분을 돈을 받고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런가? 납속이라든지 공명첩 배우기였나요? 네, 그죠. 렇 납속이라든지 공명첩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나라에서 양반의 신분을 돈을 받고 팔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분홍이나 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샀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늘어나게 되었다 양반이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선 전기 때볼수 없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양반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신향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향촌사회, 마을사회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 유학초의 이름을 올린다든지 향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양반들하고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자, 신향과 반대되는 기존 양반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네, 구향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신향과 구향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향촌에서 양반들의 주도권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가지고 향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좀 나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납수과 공명첩 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족보를 구매한다든지 유저, 유저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사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그 변화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고 라해볼 수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정치적 변화가 또 조선 후기의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원래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붕당이 있으면 <웃음> 상대 붕당이 존재해서 이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권력을 잡은 붕당도 상대 붕당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그런 정치가 바로 붕당정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점차점차 점차 시간이... 아이고. 자 그런데 점차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 은 하나의 권리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일컬어 일당전제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붕당 정치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게 되자, 영조 정조대에 가게 되면서,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탕평 정치 같은 것들이 행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점차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3대 60년간 어리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 세 명인의 영속으로 왕에 오르게 되면서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고 왕의 외갓집 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를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요로한 어떤 세도정치의 변화로 인해서 세도정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자첫 번째, 이제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우 무창이나 어떻게 됐어요? 어려워졌어요. 안동김씨, 풍량조씨 가, 아니면, 혹은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면 관직을 얻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양반이라고 하려면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관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섯 명 중에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양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양반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양반에 몰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양반들이 점차 점차 몰락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양반이라고 하지만 향촌에서 받기 힘을 못쓰는 양반. 향반. 아예 몰락해버린 양반. 잔반. 같이 이렇게 양반들의 몰락 현상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몰락해버린 양반들의 경우에는 향촌 사회에서 떨어져 가는 자신의 권위를 되새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썼느냐 새롭게 선을 많이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안의 조상들을 모셔 놓은 공간인 사우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아자저자 같은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정 마을의 형성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떨어져 가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자 한편. 세도정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하나의 집안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도정치 시기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느냐 부정 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이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어, 현상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파는 관직매매 또는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세도정치식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어, 부정부패의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봅시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비록 돈 주고 관직을 샀지만 청년 결백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관리가 되겠다라고 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관직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잖아. 그리고 관직을 얻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만큼을 뽑아내야 돼 누구로부터? 그렇죠. 백성들로부터 그만큼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몰락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판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쥐어짜내기 시작을 해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산 사람들이 그 어떤 관직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 이상을 백성들로 뽑아내기 위해서 과도한 스타를 하게 되는데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음.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무엇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못 살겠다고 라 하면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못 살겠다 싶어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농민봉기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지배층의 과도한 수탈 등으로 인해서 어, 임술농농민봉기라든지 홍경레이란과 같은 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조선사회에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질렸어. 조선이란 나라 만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가게 되면서 유교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지 좀 되셨나요? 음. 음. 안 그래도 힘들었던 농민들이 세도 정치 시기에 부정부패 매가맨직으로 인해서 백성들에 대한 과도한 수탈이 일어나게 되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홍경래의난이나임술농민봉기이다 또한 사람들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 새로운 종교 같은 것들을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정리 어디 가도 아무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야 어. 나를 만난 걸 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선생님의 수업에서만 볼수 있는 깔끔한 아주 논리적인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7페이지에 빈칸에 딱 들어 맞아 그지 요거 딱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요런거 조금 생각하느라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리 좀 되셨나요? 네네 세도정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도 점치 시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응. 화면 다잘 나오니? 응. 그, 카메라 안 옮겨도? 조금 틀어야 될까? 응. 괜찮은? 다 나와요? 응. 응.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조선의 왕은 3명 연속이나 어리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왕들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왕들이 직접 정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왕의 엄마나 왕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배신하게 됩니다. 왕의 뒤에 앉아서 커튼을 치고 신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하면은 왕은 앞에 앉아서 앵무새처럼 대답만 하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은 수렴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청정 자 하지만 조선은 유교 성리학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할머니나 왕의 엄마가 정치를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졌느냐? 왕의 엄마의 오빠나 동생, 왕의 할머니의 아들들 같은 다시 말해서 왕의 외갓집 친척들에 의해서 정치가 대신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왕의 외갓집 친척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외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안동 김씨 집안이라든지 풍량 조씨 집안 같은 이런 외척 집안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느냐? 비변사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비변사, 태운 기억 나나요? 네. 어,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국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가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쟁과 같이 상황이 급박할 때 정상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대로 보고하고 보고하고 결제받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전달되면은 늦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상한 상황이었을 때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빠른 빠른 결정을 내리는 회의기구 그게 바로 비변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원래는 전쟁과 같이 나라를 지키는 문제, 국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비변사라는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7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죠? 매일매일 이 전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의기구인 비변사에서 매일 매일매일 매일 모였어. 그래서 비변사가 맨날 맨날 존재하는 기구 상설기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원래는 국방문제만 담당하던 이 비변사가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런게 있으면 좋은 점 의사결정을 빨리 할수 있어요. 안 좋은 점 비변사 하나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안동김씨나 풍량주씨 같은 외척가분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왕이 어리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위 역할에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어요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를 장악한 일부 외척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행해도 왕이 그들을 제대로 장악하거나 견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정치질서가 정치기강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 의한 갖가지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자행되었던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가 무엇이었다 관직매매였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내가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뭘 해야 된다? 뽑아내야 되나? 누구로부터? 농민 백성들로부터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 수령 수령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안 나겠죠?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사또원님이라고 보시면 되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시장군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로 이 저기 뭐냐 인명을 받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과도한 세금의 수탈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수령에 의한 과도한 세금 수탈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삼정의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음, 네. 자, 삼정의 문란이란 무엇이냐 국가의 주요 세금 수입원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세 개를 합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정이란 토지세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땅에서 농사짓어서 얻을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을 가지고 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과도한 세금을 뜯어가느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없는 땅인데도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매긴다든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무지에다가도 세금을 매긴다든지 그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토지세를 뜯어느냐 내는 것 그게 바로 전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번째 군정의 문란 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들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직접 군대를 가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방식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군포를 내서 옷감을 내서 대신 군대를 면제받는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 우리는 그것을 군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포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동원됐느냐 여기 보면은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백골징포란 무엇이냐?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내게 하는 거요. 예 안 죽은 거 알고 있어. 어디 숨겨놨지. 이 사람 거 빨리 내. 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군포를 더 많이 뜯어내는 겁니다. 황구 첨정이란 무엇이냐. 어,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성인 남성인의옛 것까지 내 네. 라고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구첨정입니다. 그래서 변디다 못한 농민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웃집 친척들한테 니네가 얘네 감시 제대로 못했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니네가 얘네 거 대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웃들이 한꺼번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 냅니다. 니네 가족이 도망갔으니까 니네 가족이 대신네 라고 추가적으로 더군포를 내게 해요. 그런 게 바로 족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는 게 군정이라고 볼 수가 어, 군정의 몰란이었다 자, 환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어. 흑창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어, 농업 사회에서 어느 계절의 사람들이 가장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봄에 제일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겨우내내 가을에 수확한 거를 먹고 봄에 되었을 때 아직 새싹들이 자라지 못했을 때 봄을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때 제일 많이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 어,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고려시대 때에는 흑창제도였고 조선시대 때에는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 곡식을 주고 돌려받을 때 약간의 이자를 받았었는데 환정의 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약간의 이자를 받았던 것은 매우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아냈던 것을 가지고 환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쌀을 조금 빌려줘 놓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쳐가지고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빌리고 봐라. 나안 뭐 빌려도 돼. 먹고 살 만해. 안 빌려도 안 빌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너는 가난해. 빌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고 강제로 높은 이자를 쳐서 되받는 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빌려줄 때 제대로 된 쌀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기 뭐냐? 과대포장이라 그러나요? 어, 쌀에다가, 쌀에다가 어, 쌀껍데기나 모래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어, 한포대를 빌려줘 놓고서는 어, 받을 때는 순수한 쌀 한포대를 요구해서 받아가는 요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른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삶이 어떠하였다? 매우 매우 힘들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됐나요? 음, 네.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세도정치식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를 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배층의 과도한 숙탈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경래의 난은 여기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는데 이 평안도 지역은 조선시대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왜 차별을 받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중국 쪽에서 만주 쪽에서 적들이 쳐들어 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쳐들어 오느냐? 평안도 지역을 거쳐서 쳐들어 와요. 고려시대 때 거란족의 침입, 몽골족의 침입, 병, 정묘호란, 병자호란, 홍건적의 침입 다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했을까? 별로 안 살고 싶어요. 맨날 전쟁했으니까. 여기는 양반들이 제대로 한이 어, 지역의 경우에는 뼈대 있는 양반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양반은 웬만하면 이 지역에 안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양반들을 귀양보내잖아요. 어디로 많이 귀양을 보내느냐? 바로 이 평안도 지역으로 귀양을 또 많이 보내기도 했어. 그래서 죄인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뭐그 외에도 뭐 북쪽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귀순을 할때 이런 지역에서 정착시키기도 하였어요. 민족적인 차별을 받던 지역이기 했던 것이 바로 이 평안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 출신이었던 몰락 양반 홍경래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똑똑하다.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봅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답안을 잘 써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과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세도정치의 문제이고 내가 평화도 사람이라서 이거 차별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놈의 썩어빠진 세상 한번 뒤집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지역 중국과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했고 광산도 많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었었는데 조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게 여러 차례 제약을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평안도 지역의 상공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광산 노동자 빈농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 광산 노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몰락 농민들이 광산 노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물론 홍경래의 나는 5개월 만에 진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한때 청천강 이후 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었던 농어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홍경래의 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첫 번째 지배층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야 이거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 가만 놔뒀다가는 더큰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전달합니다 또 하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한때 농민들이 똘똘 뭉쳤더니 나라를 크게 위협을 했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쳐난다라고 했을 때 지렁이만 밟혀 죽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지렁이를 밟은 사람도 꿈쳐하는 거에 놀리긴 하더라 라는 것을 농민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뭔가 자신감을 전달했던 사건이기도 한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도 정치 시기에 매관 매직과 삼정의 문란의 현상이 전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소수의 권력자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 부정부패와 매간매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던 과도한 세금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진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정의 문란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삼정의 문란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진주 사람들많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네, 주무시다가 이게 몸에 합적으로 도빵 쳤구만 또. 망쳤구만, 또. 어. 물컵을 어깨 빵을 했구만. 네. 어, 삼 그랬나 보요 자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삼정의 문란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날 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번져나갔던 건 1862년이 임술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번졌다라고는 하지만 빨간 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찍혀있나요? <웃음> 전라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 많이 찍혀있네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남쪽의 새 지방이라 그래서 삼남 지방이라고 해서 삼남지방이라고 불러요. 왜 삼남지방에 빨간 점이 많이 찍혀있을까? 네, 평지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입니다.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세금의 수탈도 어떻게 됐던,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하게 그죠. 집중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삼남 지방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봉기도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삼정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대라는걸 정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자라고 해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고 암행화사 같은 것들을 파견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는 한? 최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의 권력을, 잡, 그들의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요런 표현 쓰죠 언발의 오줌 누기그죠 어, 그런 식의 처방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기도 일으켜보고 정부에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봤는데 다 돼요? 안 돼요? 시알도안 먹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였으면 좋겠다 <웃음> 맘에 쓰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어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 백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 이신적인 종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도록 합시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가 혼란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고파졌어요. 사회가 무척이나 혼란해졌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신적인 예언사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널리 믿게 되어 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유행했던 미신적 예언사상의 하나를 꼽아본다면정강록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시의 조선이 망하고 정 씨의 왕이 등장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람들이 꽤나 많이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 그렇죠. 자 요즘에 한참 어,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봤어요? 그죠 특히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죠 그런 거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어봤나요? 저딴 걸왜 믿어? 어,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자신의 몸과 어, 재산을 다 바치는 거야 라는 생각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거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 모습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하더니? 병 걸린... 병이 걸린 사람 또는? 아픈 사람 그리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가난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접근을 해요 그죠. 사람이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 때, 먹고 사기 힘들 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죠. 조선 후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예언사상들이 널리 유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이 시기에 천주교가 조선에서 널리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청나라에 갔다 왔었던 사신들, 이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한데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 나중에는 이게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18세기 이후에는 점차 천주교가 신앙의 형태로 조선에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라고 하는 신앙이 왜 점차 확산되어 나가느냐 조선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주느냐 첫 번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어디에 갈수 있다? 천국 갈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아무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들 다식들은 전부 다 어떻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런 얘기를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미신이라고 보아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자, 조선은 유교성리학사였고, 회 유교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 제일 중요한 세레머리가 뭐였어요? 바로? 제사였어제사를 거부한다. 조선의 기존 지배질서를 거부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어. 천주교는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이러한 것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조선의 농민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자가 점차 어떻게 되었다?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한편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 천주교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자 어, 우리 쪽에서도 이런 어떤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경주 출신의 몰락 이란반 최재우라는 사람이었고요. 서학의, 서양의 종교인 서학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자, 이 최재우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였시천주라는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들어있다, 하느님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찾아라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시천 천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에서 인내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평등한 사상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학의 사상이었던 것이에요. 농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농민 백성들에게 인기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동학이 확산되어 나가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이것도 뭐야? 또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종교가 하나 생겼네? 라고 하면서 혹세무민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어 저기 뭐, 미혹하게 하였다. 그 뭐, 뭐라고 하면 되지? 혼란하게 하였다? 꼬셨다. 아무튼 아, 그렇게 해서 혹세 국민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최재우의 교리를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의식과 제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좀더 체계적인 종교로 재탄생시키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곡창지대로 수탈이 집중되었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서 19세기의 동학농민운동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은 어떤 상황까지 몰렸느냐? 지금 바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는데 또 이때 배를 타고 서양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게 되면서 조선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바로 근현대사의 내용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근현대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